나 봐요. 근데 흙탕물이 거대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굉장이 쿵쿵거리고. 정말 여기 물이 없어서 거의 방 크게 다 보이는데 지금 아, 무서울 정도로 물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 산책을 좋아하는 줄리에게는 정말 힘든 하루하루이다. 그래서 줄리랑 드라이브를 하려고 나왔다. 팔당댐을 지나서 양평쪽으로 달리다 보면 길가의 연꽃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그곳이 두물머리 어느 곳이었나 보다. 두물머리는 물안개와 일몰 풍경이 유명하다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물안개가 마치 신선이 내려온 듯 가득했다. 활짝 핀 연꽃을 기대하면서 갔었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아님 벌써 연꽃이 진 것인지 연꽃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 듯 했다. 주야, 저 봐봐. 저기 나룻배가 어, 저 다리에 다리야. <웃음> 연꽃도 진짜 많다. 아직 연꽃은 피지는 않았던데 한잔는 들어갈 수가 없대요. 비가 와서 그런지 비유물리들이 많아서 약간 지저분하긴 한데 아 저기 저는 조각인 줄 알았는데 백로가 스트로컬 위에서 지금 네 잠시 쉬고 있나봐요. 줄리야 저기 봐봐. 헉, 저기 새가 뭐하는 거야? 응? 줄리야오 오, 난다 난다 난오오줄리야 난다. 오, <웃음> 세미온을 지나면 나타나는 홀쭉이와 뚱뚱의 기둥. 이곳 두물머리의 하스팟이다 모두들 즐겁게 한 번씩은 체험해 보는데 난 홀쭉이고 싶었는데 그것은 아니었다. 다음에 다시 도전할 거야. <웃음> 줄리 내볼까 줄리? 우리 줄리는 어떨까? 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겁이 많은 줄리어서 아마 힘들겠지. 어머, 줄리.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으면 줄리. 땅에 내려놓았을 텐데. 그럼 아마 우리 줄리는 홀쭉이가 되었겠지. 그지? 줄리야. 줄리야. 우리 줄리 연꽃이야. 줄리야 저기 봐. 흰 꽃이 연꽃이야. 줄리야 저기 봐봐. 연꽃. 저는 초파일 때 연꽃 연등만 봤는데 실제 연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흰색이네. 연꽃이 흰색 밖에 없나? 약간 핑크색도본것 같은데. 연등은 흰색이 많던데. 여기는 흰색이다. 어 여기 동물이 봐봐. 연봉오리를 찍어주세요 연봉오리 너무 예뻐요 왔는데 사실은 자꾸 물을 보게 돼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물이 흘러서 아마 팔당댐으로 갈 거예요. 저희가 보고 나서 팔당댐까지 가려고 그랬는데요 팔당댐. 오늘 진짜 장관에서 왔어.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이라서 부르게 된 두물머리라고 한다. 이곳은 옛날에 사람들이 말과 함께 목을 축이며 쉬던 곳이라서 말죽거리라고 했다고도 한다. 남한강길과 북한강길을 따라 한강강변에 억새까지 파종되어 있어서 9월이면 부채꼴 모양의 꽃이 핀다고 한다. 가을도 기대된다. 낮 더위를 피하고 싶다면 해가 지는 시간에 와도 좋을 것 같다. 시원한 강바람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은 생각만 해도 행복해진다. 마법은 동물 머리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원해진다. 한국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수없이 양평을 지나다니면서 왜한 번도 와보지 않았을까. 맑은 날에는 또 어떤 풍경을 나에게 선물할까. 기대가 정말 된다. 곧 다시 와봐야지. 그때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할게. 동물 머리야. 가. <목소리가> 네. 연대로는 <목소리가> <목소리가> 네, 저기 보이는 곳이 사진 촬영하기 좋은 스팟이래요. 여이랑 저도 사진 을 한번 찍어 볼게요. <목소리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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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도그를 니다 핫도그를 우 먹어볼 거예요. 줄리야, 엄마가 핫도그 맛이 어떤지 줄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줄게. 아, 연핫도다 거리두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한 연핫도그지 모든 분들이 당연하게 동참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왜 세계에서 코로나 방역 모범기 이라고 했는지 알것 같다. 이런 시골에서도 하나같이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랑스럽다. 이번 긴 장마에 코로나가 모두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면 핫도그는 맛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